네,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새로운 대표님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되게 급작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음. 모든 일정과 예약도 대표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살짝 이렇게 발만 앉아서 갈수 있는 아주 감사한 상황이 되었고 현재 시각 오전 3시 40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3시에 일어났습니다. 아침 7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의류와 속옷 그리고 뭐 샴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 노트북이랑 뭐 여권 이런 것들 네. 저는 다낭을 어린 시절에... 어린 시절은 아니구나. 언제야? 18년도 여름에 이제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해서 가족이랑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, 그때는 주로 숙소 안에서 휴식하는 게 많았어. 가지고 이거는 좀더 다양한 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인자 네. 드십시오. 네. 저희 대표님 아니 이제 형님이십니다. 고칭을 형님으로 하기로 해서. 것 같습니다. A가 완전히 평비였습니다. 모든 면세점과 식당 등이 문을 닫아서 라운지도 아직 안 열었네요. 지금 이제 수속을라고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다 닫아가지고 시간에밥 먹을 데가 없네요 준비영화의 현장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승객이 없는 새벽 시간에 인천수속이랑 모든 거다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정확히 1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10분? 수박만 열어네요 진짜 뭐 앉아서 먹는 곳은 없는데 열차 타러 좁은 건 좁은 건데 음, 뭐 연착도 많고 제대로 출발 안 하고 뭐들어가지면뭐이 열차 탑승하시면 제일 열액합니다 이제, 뭐, 어. 어, <웃음>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러 가고 있고 한 10분 안에 탑승을 할것 같습니다 진짜,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거의. 탑승구는 113번 게이트고, 7시 비행기에요. h n p e a n g l i o a e e t 지금 찾고 바로 나가게 되어있는 약간 날씨는 서울이랑 비슷한데 습도가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제가 오식을만나고 맛임드렸더니 침대가 두개인줄 알고 계십니다 요기 스마트 여기 비 오잖아요? 손님도 관광 안 합니다 차에서 네개가안 돼요 왜냐면 불쩍하고요 그렇죠.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또한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여기 선님들 계시지만 평생 일만 하시잖아요 아 가져 이은 다음에 아끝때까지탄생이라도 남자가 가가는 한국은 여기는 여자가 가정입니다 하여튼 전체 시간이 널널하니까 최정나이랬어 레크스가좋고는 되게 진짜고 말아 먹는 거 보여 될 때니까 비전도 많아 가지고. 가요 사장님 여기 고수가 있어요. 네? 고수가 있어요. 그 제가 그 고수를 아, 안 먹거든요. 여러 가지 야채 사이 아, 그래서 맞다. 그니까요 아니요. 제가 고수를 안 먹어서 아, 얘기 드리는 네. 네. 거예요. 아 이게 고수구나 고수도 있고 고수 만큼 향이 지란 거지 이거 좀 피해서 먹으면 되겠네요? 그냥 못 먹으면 따로 아, 사주시네 봐주시는... 음 그러시면 더 좋겠어요 아 고수를 못드시 음. 저도 수거지 고수... 말아야지 아 저도 고수를 즐겨 먹진 않는데 있으면 그냥 먹어서 내가 아, 항상 그래서 이거 닮살서위러우 i t h 아어 근데 고수 들어있는데 괜찮으시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모더 말씀 약간 매운데 맛있네요 소신들일 같고 아좀 저녁때 회사님 회사님 그랜드머큐어라는 호텔에 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제 호텔에 체크인 준비 중이고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밤에 저녁 먹으러 나갈 것 같습니다 Welcome, j Thank you 생 맛으로 나는 오. 주스를 주어요 일단은 숙소에 들어가서 낮잠을 좀 자고 저녁에 딤선백를 갔다가 맥주를 마시러 갈 생각입니다 네, 주이 아, 이게 이제 소파 베드가 되는 건데 신기하다. <웃음> 저 하얀색? 잠깐만요 하얀색 표지판면 나는 저, 저기 뭐야? 낮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러니까 이거 이걸... 아니 나는 저기, <웃음> 저기 무슨 야외 음악당 같은 거 저거 오 사람은... 맞아요 저, 맞아요. 저, 네. 바로 앞이니까 네. 어차피 회사 돈도 나오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작아서 네. 내가 옆에서 표정일도 뭐 할지 오을 잡더라고 네. 저는 이제 일을 좀 마치고 운동을 하려고 음. 가고 있습니다 6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. 6층이 아니라 4층에 있네. 아 근데 너무 덥다.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있을 거는 다음에 기구가 케이블도 있고. 새로 나왔 그랬는데 여기가 에어컨이 그냥 틀어져있고 문이 열려져있어서 이렇게 너무 더워요 잘넘어오겠습니다 운동하고 저녁먹으러 갈거예요 음, 끝났습니다 <웃음> 제가 네, 운동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